안녕하세요. 필코리아 대표 박정현입니다. 네, 필코리아 이사 김용천입니다. 이수 엔지니어님하고 저번에 미팅을 하면서 필티 t 1스의 이어폰의 음질이 좋다는 걸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생소한 제품이다 보니까 편견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고가의 이어폰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 그 이어폰과 한번 비교를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해서 설마 오늘은 어디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실까 이게 저는 사실 관전 포인트고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사실 저희께 소니 제품이랑 좀 성향이 많이 비슷해요 그뭐 음색이라든지 음질이라든지 이걸 짚어낸다면 대박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웃음> 메탈리온 님에 대한 기대가 저도 기대됐고 네. 전 맞추실 것 같아요. 전못 맞추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둘, 셋.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튜브입니다. <웃음> 아 오늘 이어폰이야? 이어폰 리뷰 우리 1년 넘게 했는데 어. 아직도 <웃음> 봐도 모르는 옆분들. 음... 뭔지 아세요? 이거 못 모으네. <웃음> 못 모으라고 써있으니까. 소니. 소니 뭐. 소니. <웃음> 세나이저. 세나이저 뭐. <웃음> 모멘텀. <웃음> 모멘텀 뭐. 쓰리. 혼가못모으 무선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럼 요거는? 요건 기억나세요? 알지! 이름 뭐였더라? 이게? 진짜 기억 안 나요? 아 이거 이름 뭐였더라? 태비! 아, 아 맞아 맞아 아형 땀났어 어야 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 진짜 뭐 대단한 시험 치는 줄 알겠다 진짜 야 이거는 좀 약간 음. 화장품 케이스처럼 생겼나 소니야? 응 음. 이게 제일 비싸지? 아다 어, 비싸 보이죠? <웃음> 어 패키지 이게 딱 이게 디자인이 이게 제일 비싸 보여 이게 제일 비싸 독일애들는왜 이러는거야? 나는 그보다 형이 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웃음> 뭘, 진짜 아니 어떻게 뭐... 뭘... 자 어. <웃음> 그래서 내가 오늘 형한테 얘기를 음. 안한 이유는 어. 눈 감고 들으면 맞출까? 아또 블라인드야 블라인드 좋아하시잖아요 야 뭐가 좋아? 명이 줄어 그거 하면 그래 놓고 술자리가 맨날 나한테 야 리뷰하지 말고 블라인드 나한테 리뷰세잖아요 <웃음> 좋아 그럼 음. 내 설명 드릴게요 음. 이거는 소니 어. 음? 이거는 제나이죠 아이고 이거. 웃기니까 <웃음> 어, 이거는 원모어 안다고 태비 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필코리아라는 어, 인데 어, 어. 어. 어. 내가 이거를 미팅을 갔었어요 어, 어. 미팅을 갔는데 어. 뒷광고라도 줄줄 줄 알았어 <웃음> 횡땅이구나 <웃음> <택당했구나>, 너. 어, 어, <웃음> 어난 되게 설레가지고, 아, 뒷광고 받으러 가는 거야. 아아 어, 이러는데 <웃음>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어, 나누면서 음, 음, 음, 하는데, 음. 눈 감고 들어오면 모를 거라는 거야. 그럴 거면, 어. 메탈 형님한테 테스트를 해봅시다. <웃음> <웃음> 이런 거였구나. 어, 이런 거였어. 그러면 진짜 자신 있으시냐 그랬더니, 어. 이 비교군들까지 다 준비를 해주어 <웃음> <웃음> <웃음> 어, 비교군들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서, 자기는.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게 다 비슷하다는 거야? 그니까 이 중에서 소리만 얘, 듣고. 얘랑 얘랑은 아닐 거야, 100%. 비교, 비슷하지도 교비 않을 거야, 얘랑. 아, 그니까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어, 어. 가격이 어느 정도 음. 나올지. 음. 어, 그거 진짜로 눈 감고 들으시면 음. 못 맞추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음. 그렇게 자신 있으시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가 비교금까지 주셨잖아요. 음. 결과에 승복하실 수 있냐. <웃음> 그럼 뭐. 어. 그랬더니 자, 괜찮으시대, 진짜. 아, 진짜? 음. 그니까뭘 맞춰야 되는 건데? 아니, 그냥. 어. 맞추는 게 아니라 형의 어. 솔직한 의견이 어. 필요한 거지. 어.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어. 뭐가 제일 좋고, 매, 뭐가 어. 제일 어. 안 좋더라. 어. 꺼 까지만, 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어. 좋아요! 근데 나는 이미 이제 몇개다 음. 들어보고 해서 음, 음, 음. 들으면 대충 뭔지 감이 오니까. 얘두 개는 어쨌든 음. 성향이 좀 많이 다른 애들이라. 형 이거 못 들어봤을걸요? 저번에 들어갔던거 아니야? 그, 모멘텀 1이고요. <웃음> 그거 뭐, 조선왕조 500년 시대. 이거 지금 몇인데, 몇인데? 이건 2. 원이랑이랑 많이 달라? 달라요. 아 그래? 소량이? 완전 달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웃음> 아, 그러면 쫄리는데 그럼 <웃음> 원모는 왠지... 아니 근데 나는 원모 블루투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아 그렇지. 블루투스는 처음 유, 그러니까 들어봤어. 그러니까 유선만 들어봤어. 뭐, 소니는 왠지 소니 같을 것 같아. 소니 거뭐써 보셨어요? 헤드폰? 그래봐요. 7506 이런 거야 어, 7506. 되게 싫어하는 헤드폰이지 내가 그건 이제 형 90년대 순이고 <웃음> <웃음> 아,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할수 있겠어요? 넷놈들대로 응. 하면 되는 거네? 늘 마음대로 하셨어요 <웃음> 어, 오케이 네. 해봅시다 <웃음> 어. 곡은 한 곡으로 가는 거지? 곡은 어. 형이 원하는 곡으로 얼 r f 로갈때얼 r f 로얼 r 파 신곡 음. 들려드릴게요 아네 아네 아네 마돋나랑 같이 아네 아네 아네 그 저번에 그 노래 뭐였지? 캔스터 뭐야? 돈스탑. 아, 돈스탑. <웃음> 캔스탑이 아, 아니라, 어. 그 <웃음> 곡으로 같이. 아, 그래도 어떻게 형은 그 곡도 한결같이 아. 캔스탑이라 그러냐? <웃음> 내 맘이야. <웃음> 알겠어요. 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럼, 그럼 난뭐 어떻게, 뒤로 돌아대라? 뒤로 돌고 내가 끼워드릴게요. 어, 그래. 음. 자, 갑니다. 네.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이거 진짜 별론데? <웃음> <웃음> 기구류인가 <기쁘신다> 모르게 <웃음> 뭐... <웃음> 어 <웃음> 다음 거요 아 이거 느낌 진짜 이상하다 근때 넣을 때 왠지 네 번째 거 먼저 알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제품명도 알것 같아 오 틀리기만 해봐요 <웃음> 진짜 첫 번째 게 진짜 뭔지 제일 궁금하다아 그래요 응 어. 난 형이 무슨 생각인지가 제일 궁금해 <웃음> <웃음> 아, 아 거기 아니야 야야 야. 아니, 아니라고, 아니, 아니라고. 여기네좀잘 아, <웃음> 해준 놈아! 아 어... 들어온 거 같아 아... 아니에요? 아... 어... 어... 어... 어? 들어온 것 아... 아, 네? 어, 어, 어? 어? 어? 아 들, 들어온 거 같... 했더 이렇게 들어본 건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네 그래요? 응응응 음, 음, 음또 할까? 하지마 큰일 딱다 큰일 어 이제 <웃음> 조금, 좋아 좋아 네. 좋아 좋아 관광기! 어. 1, 2, 3, 4, 5번 중에 네. 제일 허접했던 거 1번 1번? <웃음> 네. 아 ah, 1번 허접하죠 좀아 1번 맞아요? 허접한 거? <웃음> <웃음> 1번이 제일 허접한 이유 이유 일단 전체적으로 다 답답했어요 아 인간. 1번이? 음, 아. 로우도 그렇고 뭔가 되게 뿌옇게 음. 미들도 저 뒤로가 있는 느낌이고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어폰 들을 때 음. 저음이 과장돼서 많은 것들이 좀 별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저음이 좀 과장되어 있더라 음, 음, 음, 음, 음. 어. 그러면 두 번째로 안 좋았던 거? 두 번째로 안 좋았던 거 음. 탭이지 않을까 태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 싫어하는 사람들의 보통의 이유가 정보량이 음. 너무 많아요 소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음. 몸에서 거부하는. 아, 음. 그다음 그 다음이 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동률이었던 것 같아요. 어, 동률. 예. 네. 캐릭터 좀 어때요? 일단은 어 좀도 괜찮고 믿을 느낌도 나쁘지 않고 음. 근데 하이 역 가 어. 조금 저는 약간 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조금 쏘고. 음, 음, 음, 음. 어. 네. 아나 잘하고 있는 거지. 신기했달려. <웃음> <웃음> 어, 아, 아, 네. 사실 이게 약간 그런 식성의 문제도 있,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음, 음, 음. 이게 뭐 비쌀 것 같아, 쌀것 그렇죠. 같아,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렇죠. 브랜드 네. 다 이제 걷어내고 네. 그냥 소리만 딱 들었을 때 해보는 네. 거니까. 그렇죠. 어. 그맨 마지막 거가. 음. 전체적으로 느낌은 나쁘지 않았는데, 음. 전체적으로 제일 귀에 쏘는 것도 없고, 음. 점도 있고, 어느 음. 정도 클리어하고, 음. 다만, 그 믿을 때 질감이, 음. 조금, 그, 아, 좀, 예. 거시기? 예, 살짝, 그렇더라. 어. 뭐, 그런, 어, 어. 어.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렇더라. 예.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 전체적으로는 씨. 4번이 탭이일것 같고, 어, 4번은 탭이일것 같아요. 어. 그게 압도적인 하이. <웃음> 이었으니까 야 진짜 근데 음, 음. 내가 알기로 에, 에. 이 형이 실제로 들어본 거는 4번밖에 음. 없거든요? 에. 진짜 이 귀는 알아줘야 돼 4번 태비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진짜로 태비밖에 들어본 게 없는데 태비는 맞췄어 에. 1년 전에 들어봤대데 <웃음> <웃음> 아, 기억을 더듬어서 이걸 맞춰놨어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와 근데 대단하다. 근데 내가 이 형을 항상 작업하면서도 음. 그러는 게 음. 장비들 막, 많이 막 있는데 어, 형은 그거 되게 정확하게 집어내. 어, 뭐 그렇습니다. 어. 근데 싸고 비싼 건잘못 집어내. <웃음> 어. <웃음> 싼거 비싼 거는 야. 진짜 분간을 못 하는데 희한하게 딱그 캐릭터는 빡빡 집어내가지고. 1번이 음, 음, 음. 되게세네야죠 아니야? 왜? 어떻게 알았어? 제나이저 어, 같아. 제나이저 <웃음> 같대? 어, 난 그게 싫어. 어. 그 제나이저의 밑에 형이 제나이저를 그때 리뷰할 때도 응. 싫어했는데 응. 리뷰에서 차마 싫다는 얘기를 못했어. <웃음> 어, 라 <잘라. 웃음> <웃음> 내가 편집해서 잘라냈어. <웃음> 아, 이 특유의 조음이 어. 싫어. 아, 맞아. 형이 되게 싫어하는 어. 저음이어가지고 그때도 네. 음. 그래서 형이 이게 제일 싫었구나. 음. 그냥 아니, 딱 들었을 때 음. 내가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일번이 음. 제나이저 일거 같았어. 그러니까 이 형이 비싼 소리 싫어해. <웃음> <웃음> <웃음> 보면 막 컨버터도 막 고급 컨버터 있으면 어 싫어해 <웃음> 쏜다고 많이 많다 정보량이 아, 몇개많아 아, 정보량이 많은 거 싫어요. 어, 정보량 많은 거 네. 싫어요. 5 번이 밸런스 좋았는데 그 미들 아. 그 질감이 조금 별로 맞아 많다. 맞아 <웃음> 왜5 번이 뭔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못 들어본 이유뿐이아못 들어본 인거야. 이거 두 개는 니까뭐이렇 유추할 수 있는데 어, 소리만 들어봐도 아, 유추고어성형이 그래, 어, 원모 아 우리 선호폰 어, 밸런스 좋았어 그치, 그치. 뭐 예, 그 예전 예전 예전에도 수성폰, 어, 예전 폰음 선호폰 할 때도 음음 원모가 밸런스가 음 나쁘지 않았거든 음,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이 원모 저음이 약간 형이 좋아하는 저음이야 그런가 어 그러니까 음. 약간 음. 그왜 네, 제나이 전은 형이 음, 음, 음. 조금 그음 버석한 느낌 음 어, 그 느낌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음 그니까 이제 어 근데 나는 사실 이 저음 되게 좋아하거든 아 좋아할 수 있지 어, 어, 아무튼 음. 그래요. 음. 어. 그 다음, 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잘 가고 있네. 어. 근데 내가 이게 가장 좋았다고 라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음. 전체적으로 모난 데가 없어요. 질감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밀릴지언정, 음. 전체적으로 귀를 쏘지도 않고, 저음이 막 어거지가 있지도 않고, 음. 그래서 제1번을 뽑았던 음. 것 같아요. 2번, 3번 중에, 네. 어차피 지금 소니랑,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필두개 남았잖아요. 네. 필에 이제 T1X라는 모델이 남았는데, 음. 네. 누가 소니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들리던데 진짜? 어. 그것만 맞춰봐.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들려줘봐, 그러면. 진짜 쳐볼게. 진짜 그러 어, 다시 좋아. 한번 구구 어, 한번 해보자. 다시. 음. 야, 그러면 내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얘기한 거네. 어? 봤어? 한 분기, <웃음> 한 분기. <근기>? 아, <웃음> 어. <웃음> 이 형은 희한한 데서 그게 와. 내가 볼 때는 음. 귀, 귀보다 음. 다른 무속적 요인이 <웃음> <웃음> 점집을 음. 차려야 되나? 어. 왔어? 저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웃음> 왔어 자 과연 소니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일단 소니 브랜드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웃음> 마음속에 이미지? <웃음> 어 마음속에 이미지 소니 제품 제대로 <웃음> 예. 써보지도 않고 <웃음> 마음속에 <왜>? 이미지 <웃음> 그 어.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는데 어. 얘네가 좀 하이가 쏴 하이가 좀 많긴 하지 음, 그그 그러니까 특유의 예. 하이가 예. 있지 있어야 있 아, 특유의. 예. 2번입니다 (2번) 음. 아 (2번이) 쏘니 음. 그래서 (3번이) 씰. 야야 웃지 마 <웃음> 웃지 마 잠깐만 불안해지잖아 자 아... 내가 원래 순서 냈던 거 (1번이) 제 나이죠 어, 어. 그다음에 (5번) 원모 음. (4번) 탭이 여기까지는 형이 음, 이제 음, 음, 했고 어 했고 음, 음. 자이게이게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나도 나도 깜짝 놀랐어 지금. 이 하이가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전체 다섯 개를 했을 때는 캐릭터가 음. 두 개가 비슷한 게 맞아요. 두 개가 비슷하고, 아, 비슷하고 어. 두 개가 비슷한 게 맞고. 아.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개를 A B 로 해봤을 때는 음. 뭐야 이번이 하이가 많았거든요. 아, 이번이 아. 하이가 좀더 아. 많다. 필이 음, 음. 하이가 조금 더 많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에 비해서 하이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음. 이제 내 기본적으로 소니는, 음. 어, 하이가 많은 애들이니까. 아, 그렇지. 그러고 이제 이걸 선택을 했던 건데, 어, 놀랬네? 아. 어. 놀랬네? 이, 김현승 감독님은 음, 음. 저희가 보통 이제 주변에서도 부르게 음, 음, 이제 음. 프리퀀시 리스폰스 측정기라고. 측정기가. <웃음> <조용기가 웃음> <웃음> 어, 어, 보통 이제 측정시에 네. 대해서는 거의 정확한 편이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하이가, 뭐가 더 하이가 더 많아. 뭐가 음, 더 많아. 음, 대신에 이제 소리 질감이 이게 음. 더 네. 비싼 거야, 더싼 거야. 이거는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걸 못 맞춰요. 비싼 걸못 <웃음> 써봤어. 요 <웃음> 비슷한 걸못 들어봤어. 그래, 어. 나 그래서 어. 이런 오디오 기기는 어. 잘안 쓸라 그래. 그렇지. 특히나 막 음. 무슨 어디 뭐 음. 소니 코리아 마스터링 음. 스튜디오 같은데 가서 음. 1억짜리 스피커를 안들어도 하이가 너무 많아 막 이런 서 <웃음> 나와. 너무 많아 <웃음> 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형은 거의 하이가 많아, 어. 로우가 많아 이런 어. 정보량만 음. 가지고 판단하니까 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음. 지금 순서대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둘은 캐릭터가 되게 비슷했다는 거 맞아요. 야. 저희가 오늘 사실 음흠. 이 필을 리뷰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리고 리뷰도 안 하겠다고 했고 음, <웃음> 리뷰는 다른 분이 더 잘하시니까 그렇죠. 다른 데 가시고 저희한테 네. 광고만 주십시오. 빅광고 네. 어, 받습니다. 네, 근데 광고도 안 주셨죠. <웃음> <웃음> 어, 네. 그 어쨌든 그래가지고 음. 아, 너, 재밌네요. 진짜. 어, 칩셋이 음, 음. 같은 회사의 라인업이라고 아, 같은 회사의 라인업. 어, 같은 음. 회사의 라인업이다. 음. 어, 네, 거기까지는 설명을 네. 드렸어요. 어. 네. 그래서 비슷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네. 어.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웃음> 어, 이 가격 차이가 얼마인데. 캐릭터는 캐릭터는 음. 확실히 비슷해요. 아, 캐릭터가 네. 좀 비슷했구나. 예. 아. 확실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들었을 때도 음. 아, 얘네 둘은 비슷한 애들인데라고 생각이 처음부터 들더라고. 아. 어. 음. 알겠습니다. 뭐 필의 T1X의 그뭐 제품에 관해서는 네.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음, 좀 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음, 음. 갑자기 제가 끼어들어 가지고 <웃음> 무슨 이 물건들이랑 리뷰를 네. 하고 비교를 음, 하고 음, 음, 막 음. 이거 뭐 업체에서 온거 아니야? 막 아, 그럴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의 음.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자세한 리뷰는 더 잘하시는 분들 거 리뷰 보시고 <웃음> 네. 네. 네. 그 다음에 뭐 가격 얘기 뭐 음, 이런 음, 얘기 음, 아무것도 음, 안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그냥 음. 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자신 있다길래, 어. 어. 도전. 어, 어, 도전을 받고 음. 한번 해봤을 뿐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결과는 음. 이렇게 나왔다. 전혀 네. 짜고 치지 않았다. 네. 어, 다시 내가 살이 떨려. <웃음> 야, 근데 <웃음> 네. 내 귀가 네. 좋나봐. 봐봐, 이렇게 쭉. 하. <웃음> 가격만 잘 맞아. 나 그만두고 싶어요. 여리 <웃음> 마무리해. 오늘 저희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난안 들어볼거야 <웃음> <웃음> <오> <웃음> 아, 살짝... 좀... 아, 빼주세요 음. 아, 이게 실제로 누가 차주니까 그거 가지고 잘 모르겠구나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말씀해 주시오첫 번째 거. 네. 나는 첫 번째 거가 필일 것 같아. 첫 번째 거 필. 어. 두 번째 거 소니. 어. 첫 번째 거는 하이가 많은데 이렇게 세. 내가 듣기로는 두 번째가 소니 질감에 더 비슷한 것 같아. 맞습니다. 맞지. <웃음> 그러니까 두 번째 게 하이가 이렇게 부드러워서 살짝 고급진 느낌이 있어. 어. 근데 실제로 들으면 첫 번째를 소니로 오인할 만도 한것 같아. 어, 그냥 들으면.